저희집에 무슨일이세요? 아 여기가 니네집이구나 잘 찾아왔네 아 야, 왜요? 역시 소문대로 인테리어가 참 잘하는구만 그, 그럼요 저희 메일샵이에요 메일샵 아, 좋네 메일 받으러 오셨나요? 아뭐 그건 아니고 요르르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무슨 부탁이요? 제가 며칠 후에 중요한 친구가 오는데 좀 저희집을 멋지게 인테리어 좀 하, 해줄 수 있을까 하고서 왔습니다 인테리어? 제가 요맥님 집을요? 넵 아휴 아 제가 인테리어 잘한다는 건뭐 거기까지 소원이 났나봐요 아이 정말 곤란하네요 일단 제가 원하는 느낌은 좀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인테리어 해주시면 되냐면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웃음>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루루님. 네. 믿음이 안 가는데. 잘 짓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럼 믿고, 한번 요루루한테 집을 좀 맡겨보도록 하죠. 12초 후. 요루야, 다 지었지? 네. 빨리,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야, 내, 빨리. 내 헬멧 금 같다. 그만해. <웃음>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오는 날이라고 네가 인테리어를 잘해줬어야 됐어. 아잘 음. 했을걸요? 저 모르겠네요. 음, 마음에 들면 되지. 자 산해진 산해진미를 느낄 수 있을지. 오케이. 자 제작 요루루 들어가 볼까? 우리 좋아요.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 따라라라라라 어때요? 야 뭐야 산해진미 일단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해산물이 느낄 수 있다. <웃음> 야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잔뜩 있다. 오 엄청나죠? 야오 여기에 산해진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테이블이다. 여기는 패세 만남 장소라고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 패시 만날 수 있는 거야? 한번 꺼내 볼까? 네, 여기서 사람이 놀러 오면 패도 이렇게 쉴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케너이너 너 이거 없지? 거래 못하는데, 그걸론아 이거 팻도 거래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 네, 여기는 일단 거실. 거실의 메인인 쇼파와 티비. 이야, 음. 마음에 드는데? 너무 예쁘죠? 음. 여기 옆에 이 옆에 이이 감각적인 포인트 보이시나요? 와, 이거 진짜 사내 진미가 느껴지는데, 이 포인트? 여기 또 자잘한, 어? 섬세한 장식품 세팅. 잘 지었다. 야손에 야, 든다 손님, 손님 오면 또 커피 대접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아... 한잔하세요. 오늘 아트.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했는데 커피 타드려야겠네. 이따 오시면. 그럼요, 그럼요. 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기... 음. 이거 딱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이쁘죠야 어... 장식품 나무까지. 이거는 뭐예요? 아이고. 여미님이 유튜버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버 이미지 어울리는 마이크를 이렇게 장식품으로. 가방이라? 가방에 마이크 넣어서 그냥 어디든 음. 갈수 있는 거구나. 언제 어디서든 방송을 하시라고 제가 딱 준비를 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죽을 때까지 방송만 하라. 나정아말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마음에 드네. 네. 어, 여기는 부엌이에요. 들어가보실래요? 빠라라라빵 <웃음> 오! <웃음> 맞냐? 이거 마음에 드는데 다행이네요 마음에 드신 마니이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버드 어, 와 야, 엄청나죠. 요리하기 너무 쉽네. 또디귿자서 <웃음> 마음에 듭니다. 여기 디테일 보이시나요? <웃음>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이거? 우, 올라가면서 작은 정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따 밤에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내가 말한 대로 나비가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럼요 그런 공간이에요? 와 계단 아래 이런 디테일 어? 아. 여기 보실래요? 다 여기 계단? 밤이 됐죠? 맞죠네와 반딧불이 또! 아침에는 나비였다가 저녁이 되면 반딧불이 된다? 예쁘죠?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여. 네, 여기는? 이것도 동물이네요? 그렇죠 박쥐예요 박쥐 <웃음> 맛있겠다 <웃음> 네다 <웃음> 네. <웃음> 드시려고 네. 하시네 곤란합니다 오딱 최강 아, 중 복도예요 음여기도쉴 수도 있고 음 맞아요 여기는 여미님 방이에요 어 기대된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과연 어떤 내 방이 숨겨져 있을까 과연 와 오 여기는 뭐죠? 거실이네. 여기 어,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노는 장소예요. 아 근데 친구 막 가족 친구? 친구가 없는데? 아 그래요? <웃음> 어, 오늘 놀러 오신다는 그분은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아 그냥 네. 아 아쉽네. 네, 여기 방송할 수 있는. 아 방송방이구나. 일단은 편한 옷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네요. 방송 좀 해볼까? <웃음> 아 누가 악플 썼는데 누구야? 누구야? 이지윤? 이 사람 누구죠? 어? 아시, 아시는 분이세요? <웃음> 이지윤. 닉네임이 <웃음> 이지윤인데. 이거다! 요루루 본명이 이지윤 아닌가? 가볼까? 네. 나 그래도 이런 공룡 디자인은 처음 보는 거긴 한데, 마음에 들어요. 처음 예쁘죠? 보는 거라. 음. 음. <웃음> 마음에 들어. 음. 마음에 들어요. 자,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네! 전 깔끔한 화장실 좋아하거든. 짜자자잔잔~~ 여어어어~~ 짜자자잔 밤이랑 어울리는 화장실이네 맞아요 깔끔하죠? 여기다 샤워도 하고 약간 밤하늘 아래서 씻는 느낌을 딱 음. 내는거죠 야.. 진짜 내 말대로 산해 진미가 느껴집니다 물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 아, 그런가요? 자 좋다 편안하서 효과도 할수 있고 여기서는 그거.. 애완동물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요? 이렇게 오? 어? 편하죠? 그러네? 그러네? 엄청 그, 편합니다 야.. 여기서 이제 음.. 오늘은 어떤 고기를 먹어볼까 하고서 이제 손질할 수 있구나 <웃음> 아왜 전부 다 먹을 거로 직결되는 거죠? 맛있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겠다 와.. 문어 숙회다 <웃음> 오늘 손질 좀 해볼까? 맛있겠다.. 칼도 꺼내드릴 걸 그랬네 자.. 손... 와, 잔인해! <웃음> 자, 아, 뭐가 잔인해요? 잔인해! 저 문어 좋아하는데. 아, 맞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했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제가 오늘 이사 온 집을 구경 오시겠다고 중요한 손님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나가서 모셔올게요. 아, 네! 아, 이거 엄청 미국에서 오신, 오시는 분인데? 아, 저기 있다! 헬로 아, 안녕하세요. 저는 로건 리입니다. <웃음> 아, 그 맞죠? 펜트하우스 그 사업하시는 분? 네. 로건 리코퍼케이션 대표, 미스 메디슨 타워의 소유자 로건 리입니다. 아, 누추하지만 저희 집 오세요. 저, 저희 집은 제가, 제가 또 구독자 9 0만이라더 기대하고 오셨잖아요, 저희 집. 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인테리어 하면 했어요 오늘 오우! 집이 정말 럭셔리 셔리 셔리 럭셔리군요? 아 내가 커피 한잔 드릴게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커피 한잔 오우! 아메리카노! 아 놓쳐주마! 놓쳐주마 앉으세요 앉으세요 음... 저희가 오늘 저희 인여식당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메뉴거든요 메뉴판 오우! 네, 이 집은... 시... 기린... 기린 고기가 나오나요? 아 기린 고기는 요즘엔 없고 아 오케이 티라노 고기로 드릴게요 티라노, 티라노 고기. 고기? 네네 제가 어. 아는 그 티라노 사우루스 네네 아, 저, 저, 저, 정말 충격적이군요 아, 나왔다왔다 알바 <웃음> 여기 티라노 고기 좀네 아, 여기 고기 주하신 고기 나왔습니다 <웃음> 세상에 <웃음> 저 <저기 고기랑. 웃음>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웃음> 네, 마지막으로 인사 좀 나누세요 고기랑 오우 <웃음> 미안하다 <웃음> 뭘 먹었어 <웃음> 정말 미안해 <웃음> 네. 아 그리고 저희 저희 방좀 들어 오세요. 놀러 오세요. 한번 가볼까요? 오. 네, 또... 집이 굉장히 셔리셔리 럭셔리. 네, 약간 좀 주무세요. 주무세요. 갑자기요? 네, 주무세요. 너무 피곤하시죠? 비행기에서 많이 자고 왔는데. 아니요또 누우세요. 이 집은 원래 자는 걸 이렇게 쳐다보나요? <웃음> 네, 그런 집이에요. 굉장히 오픈되군요 네, 미국 스타일이에요 예. 아 그리고 화장실도 여기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화장실 와우! 화장실이 정말 미국 스타일 네 여기 지금 티라노 손질중이거든요? 오우! 하 <웃음> 오우. <웃음> 오우 오우 <웃음> 정말 매연하다 <미안하다>. 오우 오우 <웃음> 자 그리고 이 집을 맞는 사람들 소개시켜드릴까요? 네, 한번 소개 시켜주세요. 저희 집을 만든 사람이 아 여기 있어 여기 <웃음> 여기, 여기 보이죠 이 대머리 오어씨시 문어, 홍석천 씨가 만든 집인만들미국시어요제 <웃음> <웃음> 아오 <웃음> 이분이 대머리군니 <웃음> 아니에요. 오우 정말 놀라운 감각의 소유자 어쨌든 오. 멋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요루루님이 만들어주신 방 오늘 손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우 굉장히 멋진 지 멋진 하우스 너무 마음에 들어 나사내진미가 음. 너무 느껴지잖아 오늘 고마워요 요루루님 I'm so happy 음, 수고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루루 유튜브에 만드는 방법을 올린다고 하니까 요루루 유튜브도 많이 들어가서 구경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